오늘부터 대형어항에 살게 된 삼각모스예요. 아직 3일밖에 안돼서 변화가 없지만 저는 튼튼하고 엄청 커진 삼각모스가 될거예요. 4일부터 점점 솜털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작은 솜털들이 이제 점점 커질거예요. 작은 솜털을 구경하려고 새우 친구가 놀러왔어요. 안녕 새우야 다음날 친구를 많이 데리고 왔어요 새우가 많아지니 엄청 간지러워요 저는 박테리아가 암모니아를 분해시킨 질산염을 먹고 살아요 엄청 맛있어요 제가 질산염을 먹고 크면 물이 깨끗해져요 10일이 되니 더욱더 커졌어요 솜털이 점점 풍성해지고 있어요 풍성한 잎은 새우와 치어들이 좋아해요 많은 분들이 새우 친구들하고 같이 키우죠 15일이 지나자 처음보다 엄청 커졌죠? 빛을 더 많이 보기 위해 위로 커지고 있어요. 솜털이 많아질수록 더욱더 빨리 자라요. 18인이 지나자 몰라보게 자랐죠? 이제 물고기 친구들도 저에게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가끔 저희 주변에서 수영해요. 수영하다 응가를 저한테 버려요. 괜찮아요. 나중에 제가 다 처리할 거예요. 26일이 되니 점점 더 커지고 싶어졌어요. 이번엔 옆으로도 커질 거예요. 스마트라가 머리를 만져주네요. 후 이제 점점 정글이 돼가네요. 많이 자랐죠? 저는 어디까지 자랄 수 있는지 너무 궁금해요. 시간이 지날수록 엄청 커지겠죠? 저의 성장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점점 커지는 모습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안녕!